나중에 또 모아가지고, 과연, 이 돌림판에서 지슈판 먹을 때까지 한번 모을 거거든요? 돌려, 아, 몇개 정도 돌려야지 지슈판이 나오는지 나중에 또 모아서 해, 해볼 겁니다. 자, 일단 12시에 딱 되기 전에 얘는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나오냐? 아, 59개. 고급 좀잘 나오는데? 오케이, 이렇게 일반 다 털고, 다음 소환수. 어, 소환수는 60개네. 과연, 희기가 오늘 몇개 나올까요? 마지막, 아, 안 되네. 다음, 동료. 오, 나이스. 전투력 나이스. 첫, 마지막. 아, 고급 안 떠주냐. 자,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탈거다 희기 도전. 11개. 첫 번째 11개. 항상 좋은 게 지그재그죠,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 오케이, 오 스타트 좋아요. 스타트 좋았습니다. 1 1개 기본 첫 바다에서 바로 희귀 하나 떴어요. 오두 개, 세 개. 오, 2개? 3개. 오 아, 뒷늦게 다 터지냐? 아 출발 좋습니다. 출발로 세 개. 저다 중복인가? 중복이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한번 열겠습니다. 자, 어, 이 가운데 많아요 이거 희귀 많다 이거. 오케이 네 개. 오또 칼날곰이야. 어 이거 영웅 도전 각인데 안 뜨나? 안 되네? 와 이거 두달두 달만인가? 두달 두달 만에 영웅? 진짜 요즘 잘 뜨는데? 자, 이거 도 희귀 희귀 영웅 도전하게 해줘 제발. 아안 떴어요. 아와 중복. 중복 두개? 두개였네 중복? 아 뭐야 백모 없었어? 아씨나 이거 중복인줄 알았는데 아 이거 나 이거 중복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설레발 영도전 바로 할줄 알았는데 하이 두달만에 될 리가 없지 자 다음은 소환수 소환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수 지구체크 자 소환수는 몇개 떠줄것인가? 오케이, 일단 한 개. 아첫타 좋네, 첫 타가. 첫 타가 좋아요. 오케이, 두 개. 세 개. 또세 개. 아, 또안 뜨나, 또안 뜨나, 또안 뜨나. 오케이, 세 개. 짠, 아, 중복도 있구요. 위습 중복. 아, 추가가 두 개밖에 안 되네. 자, 두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파란 배경 많은데? 뜨나, 뜨나, 뜨나. 에, 네, 없어요. 한번더 가능. 떠주길 바라며. 안 뜨네요. 아, 어, 그래도 고급 컬렉션 좀 했어요. 아, 여긴 아직, 에휴, 똑같은 것좀 많이 뜨지. 영웅도전 아직 멀었네. 멀었어요. 도전 그러면, 동료로 가보겠습니다. 어, 어이씨, 두 개밖에 안 되는구나. 아, 아쉬워라. 두 개. 가자. 기, 기. 하나만 또, 하나만 또, 하나만 또,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도안 주냐? 아, 하나도 안 줘? 아, 아, 진짜. 아, 전투로고른건 좋은데, 하나도 안 주네. 아, 자, 제 거는, 보 자, 아까 확인했지만, 한번 더, 탈것 합성 61개, 소환수 합성은 총 64개, 동료 합성은 총 27개입니다 아 역시 한달 가지고는 굉장히 양이 적네요 그리고 희귀 같은 경우는 지금 두개 장판 깔려 있어요 어, 소환순 한개어 동료, 동료가 동료 희귀 하나만 중복도 주면은 영웅 도전인데 자 일단 탈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초 초기화 됐으니까 탈만 할 거예요 지금 하면은 자. 네4개짜리아좀 녹차 색깔이 부족한데 어 녹차 색깔이 부족해요 아 불안한데 와 미쳤나 고급 한개아 너무하네 <웃음> 고급 와 고급 한개도 없대 이거 희귀 가지도 못하겠네 아 오케이 마지막 2개 와 미쳤다 진짜 동료는 그악이다그아와 극악. 첫 코. 희귀 11개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아까 북해에서 잘 떴기 때문에 여기도 좀 기대를 해보해 보겠습니다. 북해는 세개세개 나왔죠? 여기선 텃밭자가 너무 조용한데 얘가. 정말 싹다 고급이라고? 더블 킵.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세 개. 그렇지. 좋아, 좋아. 아, 너무 조용하다 했어, 아빠. 앞에 너무 조용하다 했네요, 진짜. 오케이. 또 중복 나왔죠? 오케이 다 중복이에요. 있는 것들. 희게기 중복중복중복중복 중복, 중복, 중복. 영웅 두번가자 영웅 두번 영웅도전 두번가자 아 없어요 좋았어 마지막 한개 중복갑시다 중복 그렇지 거미 거미나와라 아모든 나와 다있어 희는 다있어 모든 나와 나와 나와 no. 좋습니다 자3 4와 이거 하나만 썼으면 두번 도전이네 아 이제 희기는 장판이 신규이고 두개 빼고 다 깔려있으니까 한달에 한 번은 용도전 나오네요 계속 아 좋다 한달에 한 번은 용도전 나온다 계속 자 그렇다면 소환수는? 아 일단은 11번도 안되네요 아이 뭐했지? 내 몇번 까먹고 안샀나 어떻게 11번이 안나오지? 자 지그재그 그렇지 한개 아 오늘은 조용하다 왜 이렇게 안나오지 애들이 아 한개 아, 오케이, 두 개, 두 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와, 이씨. 아, 또두 개나? 두 개. 한 개만 더. 얘제또 용도 전 가봅시다. 용도 전 하나만 더 좀, 하나만. 하나만. 아, 씨. 하나만. 와. 이, 아니, 뭐지? 너프시켰어? 아니.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잘못 눌렸어. 아, 한 번에 떠버렸네. 아, 마우스 잘못 눌렸는데. 일단 한개더 좋긴 좋네요. 어, 결국은, 일단 영웅, <웃음> 영웅 한개 도전 가능. 다음은, 아, 이게 동료가 해바긴 한데, 얘가 제일 어렵죠, 얘가. 잠깐 하나라도 뜨면, 오케이. 그렇지. 하나라도 뜨면 이득이지. 아, 이거 중복이다. 그렇지. 줄이, 오케이. 한번 더. 또 중복 떠라. 중복 중복 하나만 더 뜨면은 영 도전 가능인데 제발 하나만 더 떠줘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엔엔엔 됐어 아 오케이 일단 줄이 오케이 일단 줄이 중복 떠, 떠가지고 영 도전 가능 오와 이거 다한 번씩 영 도전 가능하네 가자 가자 가자 산냥 산냥 말 이거 창공 그리핀 나왔던 그 조합이에요 이거 자 대망의 영웅 야 오늘 영웅 한 번에 세개로 돌릴 수 있네 자, 영웅 컬렉션 컬렉션 가자 컬렉션 컬렉션 번개쳐라 컬렉션 컬렉션 컬렉션 아쿠폰드 전투마 윈이나 있는데 이걸 안떠아 일단은 한번더 도전이 가능합니다 바로 바로 이연타 가자. 바로 이연타 가자 가자 솔직히 창공 그리핀을 뽑았기 때문에 영웅은 컬렉션용으로 아무거나 떠주면 돼요 영웅만 그냥 뜨면 됩니다 영웅만 뜨면 오 칼로스 칼로스 칼로스만 두 갠데? 야 이건 칼로스 떠야지 야 칼로스 칼 제발 제발 제발 아아 아, 칼로스 두번이 두번이면 줘야지 칼로스 두번인데 아아 진짜 아 이거 에바다 칼로스 두번이 안주네 이거를 자, 아, 다음은 소환수. 자, 소환수도 한달 만에 영웅 도전이 가능했어요. 자, 영웅이 과연 떠줄지. 스타트. 오오이또 눌렸는데 반응 없는 거 봐. 또 소환수 영웅. 와, 이거 저번, 저번 달에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았는데. 아! 이건 나온 거 아니냐고. 씨발. <웃음> <시발. 웃음> 나오긴 개뿔. <웃음> 나오긴 개뿔 없죠? 아 뭐야 이게 아씨아 아, 진짜 아 이게 이게 하나도 안 들어있다고? 아 진짜 동료 가자 동료 가자 자첫첫 첫 도전인가? 아 벌써 세번 했구나 지금 네 번째 도전이네요 과연 이게 오늘의 최초의 영 동료가 되는지 무과금이죠? 그러니까 무과금 골드 심만골드 두 개짜리, 20만 골드로, 과연, 영웅이 뽑힐지. 자, 너가 최초의 영웅이 될 것이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개 들어있어, 두 개. 아, 중복도도 돼요? 아, 중복도 돼. 뜨기만 해, 용 뜨기만 해. 용 뜨기만, 뜨기만, 뜨기만. 아, 이것도 안 뜨네. 아, 진짜. 아, 일단, 카세 컬렉션, 컬렉션 냈어요. 아, 누야다 꽝이냐? 하나도 안 뜨네. 게임스토벌이네? 지옥토벌 가능하고. 오케이. 음, 카슬이 떠버렸네.